呢個部位啲入面最鐵骨嗰啲肌肉拉得好緊大家好嚟到喵喵嘅健康人生治療呢其實已經去到最後一集啦噉點解呢就係話呢其實之前幾集呢大家睇到呢係剩返少少嗰個肋骨喺嗰度呢要慢慢修正嘅啫已經未調緊嘅喇就除咗返呢件事呢係基本上冇百分之一百完全康安復嘅 最緊要就配合返後期嗰個保健養生嗰個理療同一個合適的舒緩嗰個肌肉嘅方法另外就要配合日常比較健康比較合理的飲食習慣生活習慣同埋思維習慣基本上成個成件事組織咗上嚟嘅話呢咁佢調節處就一路路 k 可以健康啦 佢個底骨仍然OK嘅。咁其實呢度嘅腹腔復原得唔錯㗎喇。咁我而家同佢對下個水平先。大家可以睇到呢塊板呢，喺個背脊嘅上高呢，咁呈咗一個斜度嘅。咁呢斜度大概零點五左右啦。咁一間我哋同佢處理咗之後呢，我哋會再睇一次，睇下個斜度。咁 呃變成點樣啊 yeah, 呢個部位啲入件最鐵骨的啲肌肉拉得好緊嗱個度已經平平咗一半左右了 我哋睇返塊板呢基本上都是接近平平咗相對嚟講呢就個肋骨呢暫時嚟講 o k 嘅但係都會因為佢係本身呈一個弧度嘅噉佢隨着呼吸呢佢係跟個呼吸有彈性所以佢慢慢慢慢又會自己會轉變返一些嘅所以呢個 嗨一個空拉咧是會高為反覆的 大家睇到咁明顯嘅效果之後呢我諗大家都好願意接受呢就係話喂如果真係揾其他治療呢可能要做手術啊或者呢成效唔係咁好呢就喺短短裏面我大概用咗個零月時間就已經有咁好嘅表現啦希望大家都可以有啊師傅最尾有冇嘢同返我哋嘅觀眾講呢想有個健康身體就唔係太難嘅最主要就係合理飲食 合理嘅生活，合理嘅休息，噉，诶，通过呢几样合合理嘅事情嘅话咧，诶，身体就会得到一个诶合理嘅健康，噉，诶，疾病亦都好难去揾到你去做朋友啊，噉，所以就如果假使间你想将自己身体去改变嘅，噉可以考虑透过 m a mail 合诶联络我诶我尽我嘅能力帮大家。 而家經喵喵合轉介仲首次免費添啊記住啦大家千祈唔好睇到似我平時咁辛苦呢同埋成日緊張同埋成日夜瞓喎噉樣呢今個系列去到呢度各位再見拜拜